오늘 6월 1일 킹라이트대회에출전할 선수들이 모여서 공개 스파링을 했습니다. 자, 선수들 각자가 부족한 점을 많이 보완해서 6월 1일날은 꼭 좋은 시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심판들이 선수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시고 시합에 임하는 만큼 최대한 공정하게 심판을 보도록 해서 우리 선수 여러분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킥라이트에 출전하는 선수들, A1이나 A2 같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기량이 이제 대부분 좀 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화끈한 경기, 핫모습나오수 <웃음> 있는 그런 경기가 많이 나오기를 저희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선수들이 공격 스파링 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비결적인 어, 부분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체력적인 기를을 많이 도와주가지고 6월 1일 날, 멋진 경기, 월드 경기, 있원하시면 됩니다. 화이 화이팅!